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4월 23일 금요일날 이적 이제 그랑사가 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은 새벽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8시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크게 5가지가 업데이트되고요 8챕터 추가와 준의 고대 그랑웨폰 강림이 추가되고 정령왕 시즌이 땅의 정령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사단 프리셋 추가와 편의성 및 버그가 수정된다고 하네요 이번 4월 세번째 업데이트로 인해서 종료되는 이벤트들입니다 아, 그랑웨폰 결정찾기 이벤트하고 고대 그랑웨폰 확률업 3차 소화 이벤트 그 다음에 8챕터 업데이트 전야제가 끝나게 되고요 자, 여기 결투장으로 모이그랑요거는 이번 업데이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4월 25일날 끝나는 겁니다 그리 결정찾기 이벤트가 끝남에 따라서 인벤토리에 있는 이 결정은 판매 가능한 아이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 개당 총골도에 판매할 수 있고요 8챕터 업데이트 전야제가 끝났기 때문에 전야제로 살수 있었던 이 패키지들 다 끝나가 되고요 자 업데이트의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챕터 드디어 업데이트 됩니다 공식 유튜브에서 8챕터 한 1분짜리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또 새로운 모습을 또볼수 있고요 자 이번 8챕터는 한 번에 에피소드 끝까지 추가되지 가 않습니다 저번 개발자도 얘기했던 것처럼 부분 부분 업데이트가 되고요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에피소드 26까지만 추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보게 될 대주교 클로에는 향후 추가 업데이트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내일 업데이트되는 그 챕터 안에서는 대주교 클로에는 나오지 가 않습니다 신규 챕터가 추가되면서 최대 레벨이 70에서 80으로 확장되고요 신규 왕국 퀘스트 8 챕터 전용이 추가됐겠죠 그 다음에 대도시 라그나데아에서 8 챕터 관련 서버 퀘스트가 또 추가됩니다 몬스터 도감에도8 챕터가 추가됐고요 자 그리고 뜬금없이 준 고대 웨폰이 추가됩니다 어 신규 캐릭터 나오고 그 신규 캐릭터하고 세트로 나올 줄 알았는데 준만 따로 나오게 됐네요 이번 준의 고대 웨폰은 이름이 강림이고요 자 스킬을 알아보면 은1 0초 동안 받는 마법 데미지 증가 상태를 부여하고요 해방 스킬에는 어, 적에게 25% 확률로 처형효과라는 또 새로운 상태 이상을 겁니다 이 처형효과는 대상이 1번 몬스터일 경우에 발동되고요 보호막을 무시하고 저게 현재 HP의 100% 고정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자 보호막을 무시하고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8챕터 업데이트할 때 이게 추가된단 말이죠. 이걸로 어, 유추해 볼 때는 8챕터에 보호막을 사용하는 몹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아쉽지만 보스한테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 몬스터한테만 발동되는 게 조금 의아합니다. 그리고 패시브는 보스한테만 적용되는 크리티컬 데미지 15%가 증가됩니다. 자 다음은 정령왕의 시련 이번엔 땅속성인 디오네로 시작되게 되고요 점검 이후인 23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선됨에 따라서 예선전 본선전 나뉘지 않고 한 번에 쭉 가게 되고요 자, 바뀌게 되면서 실현 입장 횟수 방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하루에 한 번만 참여 가능했죠 변경 후에는 하루에 이회 입장이 가능하고 입장하지 않았을 때는 누적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일 내가 입장을 못해도 그 입장 횟수가 누적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몰아서 다쓸수 있다 이 소리죠 자, 이 정령왕의 입장 횟수는 매일 새벽 4시에 추가가 되고요 길드를 탈퇴할 때 누적으로 쌓아져 있던 이 입장 횟수는 모두 다 사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기간 중에 길드 탈퇴를 할수 있도록 변경이 되고요 개인 순위 보기에서 길드원들의이 시즌 기간 동안 정령왕에 몇번 참여했는지 이 횟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령왕 대기실에서 장착 보너스를 볼수 있게 표시가 나오고 전투 준비에서 장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장비 교체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들어올 일이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령왕의 실현 중에 사망할 경우에는 관전하기를 통해 뒤에 플레이 되는 장면을 볼수 있고요 부활 메뉴 버튼을 통해서 부활을 하거나 던전을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령왕의 실현 참여 보상이 우편으로 지급되는 형식으로 변경됩니다 자, 이번 정령왕 디오네의 보상은 땅의 여제라는 SSR 아티팩트고요 보스 데미지 20% 증가와 물속성 몬스터에게 추가 데미지 10%를 들어가는 그런 아티팩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외 보상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가고요 보스의 모습들도 어 기존과 똑같고 정령왕만 바뀐 것 같습니다 다 똑같은 몹들이 나오네요 그럼 공격 패턴은 똑같은데 상태 이상만 달라져서 나오겠죠 자 다음은 새로운 컨텐츠 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페셜 스토리라는 새로운 컨텐츠가 추가되고요 요거는 캐릭터나 그랑미폰에 관련된 이야기를 던전 플레이로 할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컨텐츠는 기간제가 없는 컨텐츠이고 언제든지 메인 메뉴에서 퀘스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것은 오르타, 치바사, 제르카 세가지 스토리가 추가되고요 오르타는 4 챕터 에피소드 9까지 치바사는 6 챕터 에피소드 8까지 제르카는 7 챕터 에피소드 7를 클리어할 때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입할 때는 일정 AP가 소모되고요 어, 클리어시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어떤 보상이 나올지는 내일 업데이트 후에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요렇게 스페셜 스토리에서 퀘스트 칸이 보이고요 이번 스페셜 스토리에 오르타는 기존에 오르타가 첫 등장할 때 나왔던 그 오르타 던전이고요 새로운 게 이제 그랑 웨폰 치바사하고 제르카가 새로운 스토리가 아닐까 싶네요. 지금 보상을 보니까 치바사 스토리 쪽에서는 장신구를 얻을 수 있는 걸로 보이고 제르카 쪽에서는 결정을 얻을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최종 보상으로 한 개를 얻는 것인지 아니면 랜덤으로 얻게 되는 건지는 지금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업데이트 후에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외전 이야기도 계속해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외전 이야기가 나올 때 조금 대화 형식만 있는 게 아닌 어 컷신 애니메이션이라도 조금 많이 들어가 있었으면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프리셋이 추가됩니다 자 프리셋이 업데이트 되면서 지금 현재 필드에서 사용되는 프리셋은 어 프리셋 1번으로 바뀌게 되고요 우리가 결투장에서 저장해 놓은 공격팀, 방어팀 그 세팅은 9번과 10번으로 가게 됩니다 공격팀에 세팅한 그 프리셋은 9번으로 방어팀으로 세팅한 그 프리셋은 10번으로 기본적으로 저장된다고 하네요. 자, 기사단 프리셋 이미 개발자 노트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나왔었죠? 딱히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 진행되게 되고요. 자, 이게 대충 어떤 거냐면은 전체 캐릭터, 내가 전체 캐릭터로 다 세팅을 해놓고 이 프리셋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셋을 한 개만 불러오면은 내가 세팅으로 저장한 모든 캐릭터가 다 불러와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요 작업은 처음만 우리가 맨 처음만 조금 고생해서 각 세팅별로 해주시면 은 나중에 엄청 편하거든요 그래서 각 플레이 할 때마다 이렇게 가져오기 버튼을 통해서 뭐 필드 사냥용, 보스 전용, 보스도 세 가지가 있죠 그세 가지 보스별로 뭐 이렇게 불러오시면 됩니다 처음만 고생하시면 은 굉장히 편한 기능이고요 자 프리셋이 생기면서 또 이제 장비 교체라는 새로운 기능이 또 추가됩니다 이 장비교체는 모든 컨텐츠에 뭐 토벌전이라든가 심연의 회랑이라든가 아무리 보스전 들어간다거나 모든 컨텐츠에서 이 장비교체를 통해서 매번 장비교체를 하려면은 밖에 로비로 나갔다가 또 캐릭터창 들어가서 바꿨는데 그럴 필요 없이 바로 해당 컨텐츠 창에서 이 장비교체를 눌러서 바꿀 수 있도록 추가가 된 겁니다. 기존에 뭐 프리셋 설정하신 분들은 여기서 프리셋만 왔다갔다 하셨으면 됐는데 어 미처 설정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로비로 나갔다가 또 캐릭터 창에 들어가서 장비를 바꾸고 또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이제 그럴 귀찮음이 사라진 겁니다. 선멸전이나 정령왕 실현 대기실에서는 이 장비 교체를 할 때는 이 전투 준비 중이라는 이 창이 뜨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보는 창과 다르게 이렇게 옆에 프리라고 적힌 것들은 다른 프리셋에서 사용 중이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일괄 해제 버튼이 생기는데 이 일괄 해제를 누르시게 되면은 기사단 프리셋에 착용하고 있는 모든 장비입니다 이게 만약에 라스가 일괄 해제를 누른다 하면은 기사단 프리셋 1번부터 10번까지 이 라스가 끼고 있는 모든 장비를 해제하는 거예요 일괄 해제는 어, 함부로 누르시면 안됩니다 처음에 세팅 이쁘게 잘 해놨는데 어, 지금 1번 세팅 바꾸고 싶어서 일괄 해제 눌렸다가는 기사단 프리셋 1번부터 10번까지 이 캐릭터에 대한 세팅을 전부 다 다시 해줘야 됩니다 어, 이걸 왜 전부 다 해제하도록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주의해주셔서 일괄 해제를 쓰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또 추가된 내용은 아이템 교환에서 환원할 때이 가방의 개수를 이렇게 보이도록 해,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환원이 가능한 아이템 대상 개수를 16개 기존에 12개였거든요 4개 더 늘려서 16개까지 갈갈이 할수 있게 추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분해에서도 내 가방 칸의 개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장신구 관련 업데이트가 벌써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 키스톤이 먼저 생길 줄 알았는데 장신구 관련이 먼저 나왔고요. 우선 장신구 분해와 장신구 레벨업이 생겼습니다. 장신구 분해는 네네토한테 가지고 있는 R등급의 장신구를 분해하면은 세공석이 생기는데요. 이 세공석을 통해서 장신구를 레벨업 하는 겁니다. 우선 이 장신구는 SR등급에서 SSR등급은 분해할 수가 없고요. R등급 중에서 소생과 분노를 제외한 장신구들만 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향후 장신구 극초월이 또 추가될 건데 이때는 같은 종류의 장신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분해하라고 이렇게 주의사항에 있습니다 자, 이 장신구 레벨업 관련은 5챕터 에피소드 4를 클리어해야지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신구 한계 돌파와 극초월 시스템은 나중에 추가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방어구에서 옵션 재설정 창이 이 방어구 안에 들어있도록 개선이 되었고요 기존에는 메뉴에 들어가서 공방에 들어가야지만 옵션 재설정을 누를 수 있었죠 자 배틀 모드 시면의 회랑이 또 새로운 난이도가 추가됐습니다 바로 지옥 난이도고요 이 지옥 난이도가 생기면서 시면의 회랑 티켓 보유량이 3개에서 5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랑스톤의 개수를 볼수 있는 창이 뜨고요 이 지옥 난이도는 자 회랑 티켓 3개가 필요하고요 각 속성별 결정조각이 나옵니다 이 결정조각은 총 10개를 모았을 때 결정 하나를 얻을 수 있고요 우선 1장 할때 3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요거 결정 하나 얻으려면 은또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지용 난이도는 7챕터의 에피소드 17을 클리어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고요. 다음은 복마의 재단 바뀌는 점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케르비루스가로 다시 바뀌게 되고요. 전투시간 가로다처럼 5분에서 3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줄어듦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MP 감소하던 게 삭제되고요. 이번에는 기본 어둠 속성에서 불속성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투 패턴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속성이 바뀌면서 전투 패턴도 같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 불속성이 메인인데 그 서브 브레이크는 또 어떤 속성일지 모르게 되어있고요 자 다음은 변경 사항인데 그랑 웨폰, 사마엘하고 아이샤 유일하게 이두 개의 변신 웨폰만 브레이크 어택을 할수 없었죠 이제 브레이크 전용 모션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변신 상태에서도 MP 회복이 되도록 수정되었고요 그랑 웨폰 설명할 때 브레이크 관련 설명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자 모션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변신하고 브레이크에 들어가더라도 딱히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퍼센트로 보면은 어, 아이션은 단일적 170% 마법 데미지, 어 사마일은 90% 마법 데미지입니다. 어, 이거 조금 공격력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자 다음은 준 캐릭터의 보이스가 좀 변경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뭐 지난 업데이트에서 기존 대사로 임시 변경했던 대사가 다시 녹음하여 변경된다고 합니다. 자, 변경되는 대상에는 이 기사단 의 회관, 엔트리 선택, 그리고 장비 자동인장차, 경험치 포스 레벨업, 컨텐츠 실패할 때, 또 박수, 소설 액션, 야유, 소설 액션, 기사단 회관의 인사, 기사단 회관의 추가 대사와 뭐 선물 대사 등등 다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공격적인 언사와 억향으로 기사단장님한테 불쾌감을 주던 그 대사도 다 같이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 확실히 좀 공격적인 사인데 저는 이중 캐릭터의 개성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불편해했던 것 같아요 과연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지 언약은 그대로 있어야 그게 준인데 요거까지 완전히 바뀌어버리면은 좀 다른 캐릭터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강림전에 관한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볼때정령성만 주도로 바뀌게 되었네요 자 마지막으로 시스템 옵션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새롭게 추가된 옵션에서는 어, 이 게임 내에서 퀘스트 연출이나 대화 창에 이 코스튬이 입힌 채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기존 캐릭터 옷으로 나올 것이냐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은 오프로 되어 있고요. 내가 스토리 진행하면서 내가 입힌 그 코스튬으로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설정에서 온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PC 버전에서는 어, 실행 상단에 이 X 표시가 누를 때 바로 종료되지 않고 종료 확인하는 팝업 창이 뜨도록 변경이 되고요. 인게임 내에서 그래픽 창을 조정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옵션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테두리 창 잡고 이렇게 끌었다 내렸다 하시면은 조절되거든요.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는데 뭐 기존 해상도 창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옵션이 뭐 추가된다고 하네요. 자, 저번에 공지왔던 대로 이 소환 게이지 이번에 바뀐 거 적용됩니다 SSL 등급 뭐 하나라도 뜨면 은 게이지가 안올랐는데 변경 후에는 SSL 아티팩트가 뜨지 않아도 게이지가 오르는 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소환에서도 아테나하고 제우스 추가됐고요 그리고 소환 확률을 좀더 보기 편하도록 인게임 안에 이렇게 추가했다고 합니다 오 위에 총 등급별 확률이 적혀있고요 이렇게 밑에 그랑운폰 펀을 클릭해서 각 웹폰별로 몇 퍼센트 확률로 얻을 수 있는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확률업되는 웹폰들은 여기에서 적힌 확률보다 더 오르도록 나와 있겠죠 자, 그외 패키지 상점에 뭐 새로운 중과 오르타의 그운웹폰이 추가되고요 그리고 패키지에 기간이 적혀있는 이 구성품들은 남은 기간이 더잘 보이도록 이렇게 남은 시간을 다 추가했다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은 구매 주몇 회가 구매 가능한지 그다음에 며칠이 남았는지 이런 식으로 구매하기 버튼 위에 잘 보이도록 되어 있네요 자, 휴식 포상이 또 변경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존에 100%까지 채우기 위해 24시간이 필요했는데 10시간으로 대폭 상향되었고요. 기사단 랭크 60 랭크 이상부터는 성목의 열매 조각과 은빛 왕궁 명령서 조각을 휴식 보상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명령서를 주는 게 아니고 명령서 조각으로 주는 겁니다. 또이 조각을 몇 개를 모아야 은빛 한 개가 완성되겠죠. 그외 각종 오류들이 추가됐고요. 또 이제 업데이트 후에 어떤 이벤트가 추가되는지 또 어떻게 인게임에서 변하게 됐는지 업데이트 후에 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프리셋 관련은 한번 업데이트 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